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네요 쭈욱 어, 계단이네 하나도 안 보이네요 어, 달도 없습니다 어우 멋지다 또 올라가 겠습니다 어. 저기 남산타워가 보이네요 역시나 하나도 안보입니다 깐깐하네 무섭나요? 아무도 없는 사람도 없고 산속에 혼자서 그런데 무섭지 않습니다 보이나요? 전부 깐깐합니다 계단만 힘이 많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도 기분 좋네요 여기는 정자가 있네요. 정자. 안보이니까 테스트하고 가겠습니다. 가는 목적 이 있기 때문에 가야죠. 아침 먹겠습니다. 화장실이었습니다. 거의 다와 갑니다. 다 왔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다시 세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서대문 안산에서 종로 방향으로 보고 있는 서울 야경입니다. 자, 인왕산 쪽으로 한번 볼까요? 멋있죠? 끝내줍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저기 무학제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청화되고, 카메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은 한강 방향입니다. 그런데 나무에 가려서 그렇게 잘 보이지 않네요. 그래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시죠.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3시죠 3개월. 2개월, 3개이2개이 산에 왔을까요? 멋있월2 앞에 남산이 보입니다. 남산타워가 2기를2개을 2개월. 2개월. 2개월. 다 올라올 때 지나쳤던 2 누가 있을까요? 가는사람도 있을까요? 이 밤에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막아놨습니다. 야경을 찍을만한 데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내려갔어요 남쪽은 포인트로 옮겨서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내려왔습니다. 자, 제가 가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다시 카메라를 세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Bye. Bye. Bye. Bye. Bye. See you. See ya. Bye. <laughs> See you guys later.